이 슬라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거리에 있어서 특히 드라이버 치시는 데 있어서 최대 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종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드라이버 치는데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와 그리고 해결책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네가지를 보면서 아이 부분 때문에 내가 슬라이스가 나고 있었구나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슬라이스가 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그립 그립을 잡을 때 왼손에 마디가 안 보이고 그립을 잡으면 어떻게 보면 내 왼팔이 바깥쪽으로 회전이 돼서 그립을 잡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 슬라이스가 납니다 왜냐면 위크 그립이라고 하는 그립은 이 손목의 움직임을 굉장히 억제시키는 그립이에요 제가 정상적으로 스윙을 했을 때 위크 그립으로 잡고 공을 치니까 지금 잘 맞았는데 공이 좀 많이 뜨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지금 클럽스피드는 109마일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리는 220m 밖에 안 갔습니다 클럽스피드는 이렇게 빨라도 비거리는 계속 줄게 되는 거죠 자 위크는 이렇게 지금 손마디가 제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여주게 잡을 거예요 두 마디 정도가 그리고 그립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팔이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살짝 회전되어 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클럽을 위로 올려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조여지면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에 확실한 조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립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 V자가 내 오른쪽 겨드랑이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니까 약간 드로우성이고요 자 지금 클럽 스피드가 115까지 나왔습니다. 115 아까보다 한6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비거리가 지금 289m 거의 뭐한 60m까지 차이가 났죠. 자 그만큼 슬라이스가 나게 되면 비거리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 자두 번째는 스탠스 폭입니다. 우리 스탠스 폭이 이렇게 너무 넓게 설정이 돼 있으면 우리 몸의 움직임이 둔해져요. 굉장히 둔해지고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자 스탠스 폭이 물론 드라이버는 넓지만 그래도 더 넓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못 넘어가고 뒤에 머물러 있죠? 체중이라든지 어떤 몸의 움직임이 이렇게 때문에 또 이렇게 슬라이스가 납니다 자 지금도 클럽 스피드는 105가 나왔지만 220m 정도 나갔어요 자 이번엔 스탠스 폭을 조금 좁혀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쳐보니까 지금은 이제 똑바로 갔네요 똑바로 가기도 하고 일단 느낌이 어땠냐면 제자리에서 움직임이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아까는 좀 둔했는데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수월해졌어요 이렇게 아까는 뭔가 머무르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래서 이 스탠스 폭으로도 슬라이스를 잡을 수가 있다 제가 물론 영상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이 그립 하나 사이즈가 뒤꿈치 이렇게 딱됐을때 9번 아이언까지는 제가 그립 사이즈에 맞춰서 쓴다고 했고요 미드라이언은 공 하나 그 다음에 롱아이언 우드까지도 공 하나 그리고 드라이버는 또공 하나 정도 넓혀준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제가 스탠스 폭을 넓히셔라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스 폭의 기준은 이렇게 잡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세 번째 백스윙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공쪽으로 가면서 들어와요 이제 그러다 보면 채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아우딘이라고 합니다 와서 이런 식으로 공쪽으로 가면서 뭔가 치게 되죠 그러면 또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지만 이번 공은 또 낮게 갔죠 이렇게 덮여서 들어오니까 로프트 각도도 아마 이렇게 좀 발사각이 세워져서 맞을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뭔가 공적으로 다가가면서 바깥쪽에서 치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T를 그립 끝에 꽂아주시고 백스윙 올려서 이 T가 공을 바라보듯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서 뭔가 오는 느낌이 날 거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항상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옷걸이에 몸이 걸려있으면 좋다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치면 내 몸이 공적으로 다가가는 걸좀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둘, 둘, 이렇게 치면, 자, 지금 약간 이제 페이드는 나지만, 슬라이스는 안 났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클러스피드는 아까보다 줄었어요. 102마일 정도 나왔는데, 거리는 지금 25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클럽 스피드는 줄었는데 거리는 지금 더 나가고 있는 상황이 왔죠 백스핀이덜 먹기 때문에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자,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네 번째 바로 어드레스 때 정렬 가운데를 두고 셋업을 하면 정렬을 잘 맞춰요 그런데 왼쪽에 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이 나와서 셋업을 취합니다 그리고 공을 치면 이렇게 또 슬라이스가 나게 되죠 이유는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이 막힌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팔이 위로만 가고 바깥쪽으로만 가고 이 몸도 스웨이까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대로 회전해서 내려오면 심한 깎임으로 인해서 또 슬라이스가 나게 되죠 그래서 셋업 때 정렬을 잘 맞추려면 왼쪽 팔뚝만 잘 보면 돼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됩니다 가운데를 두고 셋업을 할 때는 누구나 다 왼쪽 팔뚝 윗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너무 심하게 보이면 안되겠지만 살짝 보이죠? 이 상태를 유지하고 틸트각을 주면서 헤드를 공적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간다는 거죠 내가 어드레스를 딱 하고 거울을 봤는데 왼팔뚝이 살짝 보이면 오케이 딱 봤는데 가려져 있다 그러면 다시 풀었다가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왼팔뚝 윗부분이 보여주는 걸 유지시키고, 공을 쳐보면, 자, 이제 슬라이스 나던 공이 똑바로도 갈수 있고요, 혹은 살짝 들어오도 날수 있다. 그렇게 구질이 바뀌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비거리는 아까 보셨죠? 최대 60m까지도 차이 나요. 같은 100마일로 달렸을 때. 크게 준비해서 내가지고요.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아이 부분 때문에 내가 슬라이스가 나고 있었구나 그럼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슬라이스 나는 공이 이제는 똑바로 혹은 드로우가 날수 있다 그러면 비거리가 더 멀리 갈수 있다 한마디로 강하게 치지 않아도 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